네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해볼거는 아크 아크 서바이벌 게임 평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아, 저번에 생방송으로 잠깐 봤었는데 재밌는 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아크 서바이벌 평가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 1500시간 하신 분이 찍먹할만함 아크는 찍먹할만한 그런 게임이 아닌데 솔직히 아크 찍먹하게는 돈 낭비가 좀 심하거든요. 뭐 이분은 200시간, 이제 거의 300시간 다 됐는데 재밌어요. 96시간 하신 분이 4시간 어디감. 10시, 15시간 하신 분이 뭘로? 3시간 하신 분이 무료로 할때 하셨나봐요. 티라노 개녀나. <웃음> 어, 레게. 여섯 시간 하신 분이 곧 여섯 시간 하신 분이 굿시라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안 하셔 보셨기 때문에 굿라 하신 것 같고 백삼십 시간 조음 백삼십팔 시간 분이 재밌음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좀 빡세죠 구백십구 시간 하신 분이 비추하고 시발 내집 돌려내 백이 <웃음> 시간 하신 분이 공룡들과 신나게 놀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을 정도로 재밌네요. 24시간 하신 분이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예? 재밌다고요. 모드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 나도 익스팅션 재민이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거 초등 비하 발언이에요. 어 이렇게 적으셨는데 추천을? 어. 29시간 하신 분이 용량 때문에 빡치셨나봐요. 262기가? Seriously? 진짜야? <웃음> 이 사람은 아무도 커맨드를 읽지 않을 거, 않을 걸 아니까? So, 나는 적 정..나는 이렇게 저..이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난 게이야 어.. 존중합니다 이분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어..많이 친근하게 플레이 하시는 분이 없죠 아크에 그래서 너무 친근하지가 않고 프렌들리하지 않고 튜토리얼도 없고 너무 어렵다 다시는 플레이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이분은 딱 세개로 세 나눴어요 Make dodo friend, make o s die <웃음> 어... 대부분 외국 친구들이 적은게 상당히 많아요 재밌는데 어렵다 그죠 아크가 좀... 좀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듀트리얼 같은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런 거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아크2에는 뭐 듀트리얼 같은 게 어... 나왔으면 좋겠다 다이노 다이노 뭐 다이노 소 뭐 공룡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 여기 한국분이 많아요. 재민총이 너무 많아서 또 재미에요. 설정상 내가 키운 도도로 티타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거한 한 거라고 채집밖에 없지만 재밌는 게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르, 모르게끔 재밌음. 와 시, 시바 사자마자 할인되었네요. 하하 시바. <웃음> <웃음> 진짜 나좀 살려줘 개꿀잼 너무 재밌어요 게임이 뭔가 허접함 버그도 많고 뭔가 허접함 재밌다 공룡겜 덜덜 트래쉬 게임 오 시험 끝나고 애들이랑 주말에 할때 좋음 아니면 방학 때 그쵸 이거는 한국 사람들로 치면 은 방학 때 하는 많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다닐 때는 하기 좀 힘든 그런 게임이에요 아크가 고인물 게임이고 초보한테는 친절하지 않지만 공룡 길들이는 맛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아크라는 세상이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게임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인기가 엄청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스팀에서는 탑10, 탑20 그거 그 범위를 나가본 적 없는 게임이에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약간 대단한 게임인데 한국에서만 인식이 안 좋은 거지 진짜 해외에서는 아직도 많은 유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평균 접속률이 10만명대가 된다고 합니다. 뭐 서버도 엄청 많고요. 일단 아크가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접속률이 10만명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좀긴게 있네요. 인생 게임 중 하나 게임 졸라 불친절하고 익히려면 공부해야 하고 공룡 개무섭고 죽고 달리고 죽고 달리고 반복하다가 적기를 반복하다가 5회차인가 6회차인가 재도전에 성공해서 문명과 함께 4시간을 불사지는 게임 공룡 종료 공룡 종료도 알게 되고 주라기 공원도 재밌게 봐가지고 무섭지만 귀신의 공포가 아닌 재미있는 공포라 집짓는거 좋아하는 나는 손가락 안에 뽑히게 꼽는 게임 미치도록 극한 극악 게임 적응만 하면 버, 적응하기만 버틴다면 당신은 이미 중독됐다고 굿돌 캐고 나무 캐고 돌, 돌 캐고 나무 캐고 철 캐고 돌 캐고 <웃음> 시발놈들아 산지 3시간 되니까 75% 할인하는거 맞냐 시발시발 시발 <웃음> 장점 할게 많다 단점 컨텐츠의 마지막은 언제나 육아로 종결된다 인생 살살 녹는다 호스트 연결이 적합되었습니다. <웃음>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아 달다 달다. 먼저 산호구 없제? 집을 지키려면 잠을 포기하라. 아니 씨발 아드진 개새끼야 왜나 나 버리고 공중전하냐고 씨발려다아 <웃음> 이분은 피라니한테 죽었나봐요. 와 광기다 광기 인생을 갈아도 남는 것이 없다. 6일 동안 100시간 정도 해 봤는데 재밌는지 잘 모르겠네요. 좀더해 보고. <웃음> 이미 중독되셨어요, 이분. 롤 하다가 이거 하면 씹필링 게임이다. 자, 롤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 그런가요? <웃음> 다시 자원을 캐 볼까? 인생 게임이었지. 인생을 갈아 넣었다. 씹8년다 4시간, 500시간 이하 정정수 1000시간대 1인분 유저. 1만 시간 오버 쌉고인물.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그 시간대 조심해 안그럼 너는 게임 접속할 때 누군가에게 설당해 있을 거야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어, 재밌게 이런 평가들을 읽어봤는데 어,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는 또 한번 다른 게임들 평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스트리머 서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또 준비 중인은 준비 중에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 소개 같은 것도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